카우말 점원 농장인데요. 카우말 꽃이에요. 카우말 꽃. 자, 카우말 뿌리를 한번 볼까요? 자 카우말 뿌리입니다. 카우말 점원 뿌리에요. 네, 이렇게. 이렇게 자랐습니다. 이 카우말 점원이 키가 크면 이렇게 넘어지지 않고 크면 제 허리에서 또는 어깨까지 올라오는 크기입니다. 네, 이 정도 나왔습니다. 보통은 허리에서 한 50에서 많게는 100cm 까지 키가 큰 곳이 카우마일 점원의 특징입니다. 카우마일 점원 꽃입니다. 꽃만 따서 꽃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꽃만 똥똥 딸, 이렇게. 꽃에서 카우마일 점원 애션쇼일을 추출한답니다. 자, 카우마일 점원 애션쇼일 농장입니다. 검알로만 꽃이에요 계란꽃같죠? 되게 작아요 이 정도 돼요 이파리 한번 볼까요? 검알로만 예. 예. 예. 잎이에요 뿌리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퍼져서 계속 옆으로 퍼집니다 여기가 원뿌리네요 검알로만 줄기 이 줄기가 어디까지 하냐면 여기까지 오. 여기예, 여기요. 여기, 여기 줄기 원줄기가 여 있어요. 원줄기 보이시죠? 원줄기. 여기가 카우마일 로만 원줄기. 그래서 이렇게 자라나요. 예쁜 카우마일 이로마는 꽃만 따서 추출하는 게 아니라요. 어, 이 줄기까지 다 따서 줄까지다 잘라서 이렇게 밑에까지 다 자른 다음에 추출을 해냅니다. 오히려 카우마일 로마는 꽃보다 그 줄기에서 향기가 더 강하게 납니다. 그 줄기에서 강한 카우마일 로만 향기가 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이 카우마일 로만이고요, 왼쪽이 카우마일 저먼입니다. 꽃과 줄기, 그 다음에 잎도 한번 비교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자, 왼쪽은 카우마일 저먼이고요, 오른쪽은 카우마일 로만입니다. 카우말 로만. 줄기와 잎이 더 풍성하죠, 카우마일 로만이? 색깔이 더 초록색을 띠고 있는 게가오마일 로만이고 꽃이 조금 더 크고요 수술이 더 노란 해요 자가오마일 정원은 수술이 약간 연녹색 빛을 띠고 위로 약간 솟아 있어요 꽃이 좀 작아요 가운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른쪽은 가오마일 로만이고 왼쪽은 가오마일 정원입니다.